케이팝을 사랑하는 시골쥐 케이팝을 사랑하는 시골쥐가 있었어요. 이 시골쥐의 이름은 미킹이에요. 우리 미킹이는 아침부터 콧노래를 부르며 엄청 신나 있었어요. 캐치 워너 뚜루뚜루 뚜뚜뚜뚜뚜 뚜루뚜뚜뚜 뚜루뚜뚜뚜 아예 아예 뚜르뚜뚜뚜뚜 무슨 좋은일이 있나봐요. 미킹, 오늘 무슨 좋은 일 있니? 그럼요. 오늘 우리 오빠들이랑 언니들이 온단 말이에요. <웃음> 사실 오늘은 케이팝 가수들의 공연이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우리 미킹이는 신이나 있었나봐요. 우리 미킹이는 BTS 오빠들과 블랙핑크, 엑소, 트와이스, 아이즈원 등등 많은 케이팝 아이돌들을 좋아하거든요 미킹이는 친구들과 공연장 앞으로 갔어요 어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지금 한창 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많은 사람들로 북적북적 할 때인데 이상하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사람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무대에도 횡하니 아무도 없었어요. 이상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우리 BTS 오빠들이랑 블랙핑크 언니들은 어딨지? 그러게 말이야. 왜 아무도 없는 거지? 미킹이는 속상해하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런데 그때 아무도 없는 무대에 현수막을 보았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공연 취소 에 코로나 바이러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공연이 취소가 되다니 말도 안 돼! 이럴 순 없어! 그럼 우리 BTS 오빠들 못 보는 거야? <웃음> 우리 블리핑크 언니들은... <웃음> 우리 미킹이와 시골지 친구들은 속상해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다 미킹이가 말했어요 우리 서울로 가는 거야 음중 녹화날 오빠들 언니들 보러 가자 서울로? 우박중심 녹화를 가자고? 그래! 좋아! 미킹이와 시골지들은 서울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서울로 가는 길은 너무 험난하고 힘들었어요. 으악! 조심해! 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으, 너무 무서워! 미킹이와 친구들은 빠르게 지나가는 자동차에 크게 다칠 뻔했어요. 아, 이 상태로 가는 건 무리야. 우리...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어. 맞아. 나는 다시 돌아갈래. 나도. 미킹이와 친구들은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미킹이는 커다란 마스크를 쓰고 나타났어요. 친구들은 물었어요. 미킹어그 마스크는 뭐야? 응,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강해서 꼭 마스크를 써야 한대 너희들도 어서 마스크를 쓰도록 해 응, 알았어 친구들도 마스크를 썼어요 그리고 항상 손을 깨끗이 씻는 거 잊지 말고 응, 손도 깨끗이 씻어야지 그리고 미팅이는 갑자기 어딘가로 가기 시작했어요 어, 미, 미킹아, 어디 가는 거야? 응, 엄마 신부름바러가 응, 갑자기? 응,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진대 정말? 응, 그, 그럼 나도 할래 나도 나, 나도 엄마, 아빠 말잘 들어야지 <웃음> 미킹이와 친구들은 마스크도 잘 쓰고 다니고, 엄마 아빠 말도 아주 잘 들었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디선가 아이들 함성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미킹이는 놀라며 말했어요. 어? 아이들 소리가 들리고 있어! 미킹이와 친구들은 서둘러 공연장으로 갔어요. 같이 가! 세상에나! 어느새 공연장은 사람들로 꽉 차있고 우리 BTS 오빠들과 블랙핑크 언니들이 공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와! 오빠! 다이너마이트! 제니 미킹이와 친구들은 좋아서 소리를 질렀어요. 미킹이와 친구들이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손도 항상 깨끗이 씻고 엄마 아빠 말잘 듣고 착한 일도 많이 하다 보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졌답니다. <웃음> 대형